아 방송으로 다 끊겼네요 프로그램이 꺼졌어요 자 오늘은 비도 오고 하니까 비가 오는 사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배경을 준비해야겠죠 뭐 창밖에 뭐가 있다든가 지금 보면은 공연을 하는 사진인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디 갔어 가우시 블러 블러를 약간 줍니다 창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창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주고 비가 오면 창문에 빗물이 있겠죠 어느 정도 해주고 자.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서 이제 창문에 뭐 물이 비치든가 비가 오든가 하면 밝은 부분이 좀더 밝게 빛나게 되죠 이 정도 그래서 살짝 더 빛나게 해줍니다 빛나게 해주고 이제는 뭘 해줄까 하면 비가 왔다면 비가 있겠죠. 흰색으로 칠해줍니다. 비 오는 건 그냥 브러쉬 같은 걸로 찍어주셔도 돼요. 물론 창 밖에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진 않습니다. 오버레이 해줘볼까?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 그냥 그걸로 하시면 돼요. 문다치고자 이제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비춰야겠죠 스크린을 줍니다 스크린을 주게 되면은 뭐 밝, 밝아지고 뿌연 느낌이 나는 건좋기는 한데 문제는 흰 부분이 날라가 버린다는 거죠 대략 지워줘요 대충 그리고 이번엔 멀티플라이 하지만 멀티플라이 해버리게 되면 밖에가 전혀 안 보이니까 살짝만 이 정도 여기에 뭐 밝은 게이 사람한테 비친 것처럼 해 줍니다 뒤에도 약간 벽 같은데 비칠 수도 있겠죠. 꼭다 지워줄 필요는 없어요. 70 정도, 음, 한 정도 해주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잘 보이는 게 낫긴 하겠네요. 됐고 우선 세이브를 먼저 한번 해줘야겠죠. 색 변화를 내줍니다. 어떤 느낌으로 갈 거냐는 이제 색 변화에 따라 달라지겠죠. 비가 오고 하니까 푸른 톤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너무 진한 것보다는 살짝 뿌연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안 바꿔도 될것 같아요. 살짝만 해줍니다 창밖에 사람이 있고 뭔가 약간 비치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해주고. 비가 오니까 갑자기 그냥 창밖 창에 사람이 비치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여기저기 드셔서 사진을 찾아다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퍼렇진 않겠죠 약간 두른 느낌의 이그 정도 사실상 사람이 너무 밝기는 해요 해야겠네 그냥 잘 보이는 느낌으로 하려고 한 거긴 한데. 전체적으로 줄어버리면 저 바깥까지 줄어지니까. 랄라이트를 살짝 내려줍니다. 음 여기서 뭐더 건드릴게 있나 싶으면 그냥 세이를 먼저 해주고 날라가면 안되니까요 렇게만 살짝 모양을 잡아줍니다 손목이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졌다기보다는 원래 두꺼운 것 같긴 한데 해주고 바깥에가 너무 안 비치는 느낌이죠 네. 하나를 더 올려다가 40% 음, 30%, 3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보여야 되고 이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요 20%? 계속 하다 보면 아예 없어지겠죠 이상 내리면 안될 것 같아요 여튼성밖에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어느정도 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뭘더 넣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라이트를 약간 넣볼까 했지만 이런 분위기상 부드러운 라이트가 나올 리가 없죠 빨간색도 별로 흔들리는 느낌 이것도 아니죠 라이트는 넣지 말까? 별로 의미도 없는데 의미가 없네요 라이트는 좀 약간 뿌려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넣어볼까 말까 이런 데가 보면 되죠 음 약하게 넣어보죠 봐도 아니면 뭐 지우면 되니까 의미 없는 라이트가 추가됐습니다 아... 비네팅을 좀 줘볼까 이거 좀 머릿속에 완성된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척척척 할텐데 그냥 한거라 게다가 아까 방통이 한번 꺼지는 바람에 성격이 좀 크네요 왜것었지미니팅을 주니까 이미지가 부스러지기 시작하네요 끝부분이 안 좋은 게날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노이즈도 많은데 노이즈를 없애볼까 근데 너무 심해가지고 노이즈 없애면 은 그림이 뭉개질 것 같긴 한데 없어지지도 않네요 아버지가 원체심한 이미지라 그러면 여기는 그냥 이 사진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어차피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거라 배경에 라이트 놓고 물 놓고 비 놓고 사람을 데려다가 집어넣어서 색 변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어... 시간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